근데, 되죠. 어. 관계되는 저 말은, 와, 또, 어. s, o, 돼요? s, o가 는게 뭐죠? 아, 와, 그러니까, 절이 주어가 될수 있냐고? 네. 될수 있어. 목적어 될수 있어요? 목적절 되지. 명사니까, 둘 다. 그두 개밖에 안 되지. 아니, 보호절도 되지. 아. 그러면, 음문사, 와, 다다 되는 거죠? 음문사는 될수 있는 게, 목적절만 돼요, 원래는. 아, 이렇게만 되는 거요 네. 아, 그럼, <웃음> 그럼 얘네 둘이 구분하는 것만 안되겠네 그렇지, 그렇지. 일단은, 왓절이 주어, 그렇지, 아, 맞아. 왓절이 주어로 썼다면, 당... <웃음> 왓절이 주어로 썼다면 당연히 관계 대명사란 뜻일 것이고, 예. 응. 부어로 써도 관계 대명사라는 것일 것이고, 이제 다만 목적절일 때겹치겠지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지 좋아 맞아 아 예리하네 그러면은